안녕하세요, 예빈이에요. 대망의 오부가 시작되는데요. 지루하고도 고된 작업이 어,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, 예,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오부가 드디어 왔습니다. 오부에서는 드립핀 방패가 완성이 되는 과정까지 어, 진행이 될 건데요. 토치 작업 후에도 세세한 부분까지 홈을 파는데 어 깊이있게 조각 칼이나 기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달군 버닝팬으로 깊게 버닝을 해서 다 파내주었어요. 홈을 다파내주 이런, 이런 이런 부분까지 다 파내주었는데 바로 그 조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that yeah. Thank y o 초각이 어느정도 다 된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닝으로 지져 가지고 어 테두리하고 그리핀하고 명암 차이 구분도 내고 좀 디테일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해 보겠습니다 버닝펜으로 표면을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까마귀가 됐네요 까마귀 버닝으로 폰을 만든 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각 위에 텍스처 질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버닝을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서의 톤 들어가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 가지고 표면을 정리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여기 위에다가 페인팅이 들어갈거예요 색이 컬러링이 들어갈거니까 뭐 이렇게 톤이 불규칙적으로 강도는 굳이 뭐뭐 뭐 개의치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어, 여기 위에다가 이제 페인팅 작업이 들어갈건데 입체감이 나도록 조각이 다 되어 있으니까 페인팅을 그냥 단색으로 그냥 밀어버려도 그 입체감은 나게 되어 있어요.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투구 같은 경우는 그림하고 어 조각하고 좀 같이 복합적인 어 작업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다뭐 입체감을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건 아니고 살때 부분만 카빙이 들어가고 어 나머지는 그냥 단순화해가지고 원인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, 그리핀 같은 경우는, 어, 완전히 보조 느낌 나게 입체감을 완전히 냈어요. 지금 까마귀가 다 됐지만, 폰은 지금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까, 페인팅이 들어갈 거니까, 작업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이렇게 입체 질감이 나죠.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입체감이 나죠. 이게 그림이 아니라 조각이기 때문에 3D로 이렇게 입체감이 나게 되어있어요. 날개쪽 꼬리 그리고 다리 하단의 장식은 음 가장자리만 입체감을 내줬고 가운데는 페인팅으로 표현을 마무리 를 할겁니다. 예. 다리, 독수리 앞발, 칼, 검을 표현을 해주었고요 깃털 같은 경우는 좀 섬세하게 시선이 많이 머무르는 뭐 곳이니까 어좀 섬세하게 이렇게 카빙을 해줬어요 여기다가 페인팅이 들어갈 겁니다. 헤드에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은 페인팅을 서둘러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핀 머리는 펄 화이트로 어, 단순한 화이트보다 펄이 좀 들어가 있으면은 좀 신비한 느낌도 들고 하니까 펄 화이트로 칠을 어, 해 보겠습니다 하고 뿌리하고 독수리 앞발 색은 같은 색으로 달콤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음. 이게는 음, 제이드색으로 나머지 기털은 옥색 계열로 한번 가볼게요 제이드색으로 제이드 칼라로 제이드 가보겠습니다 바디는 어, 옐옐우우사이이색색이요요 색상. 요 색상으로 요 색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로이이이이이이이 색상으로. <목소리> 아래 장식물과 위쪽의 투구는 골드 칼라로 갈까 합니다 톤이어떤가 한번 발라봤는데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드 칼라로 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요. 금의 손잡이를 뭐 색상하고 테두리만 하면 완성이에요. 먼저 테두리를 먼저 할 건데 갤럭시 블루 색상으로 외곽을 칠을 해보겠습니다. 이심정를 해가지고 낡은 느낌을 가지고 살렸거든요. 좀 낡은 느낌을 2세 시대 방패가 대세이기 때문에 좀 낡은 느낌을 냈는데 뭐욕심같 파괴는 홈을 타서 어? 칼도 맞은 자국도 나 있고 어? 화살도 맞은 자리도 나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사후에 먼저 지도해드겠습니다 네 드디어 중세시대 그리핀 방패가 완성이 됐어요. 버닝, 조각, 그리고 뭐 페인팅 뭐 여러가지 기법들이 사용되어 가지고 어, 시간이 예상 밖으로 많이 흘렀어요. 5부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어,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큰 나무를 다루다 보니까 좀 난항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부랴부랴 완성단계까지 와서 이쁘네요 보시다시피 아래위 장신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앤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채색이 칼라링이 들어가고 나서는 너무 뚜렷한 색감으로 이렇게 어, 들어가다 보니까 금방 공장에서 뽑아나온 그런 제품 같아 보이 때문에 좀 오래된 느낌, 엔틱한 느낌을 주려고 블레이징 어, 처리를 좀 했어요. 뭐 욕심 같아서는 홈을 내거나 끌고 돼가지고 조금 더 바꾸는 느낌으로 리고 싶지만, 그거는 사후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에는 이 정도 선에서 완성을 짓겠습니다. 예, 5부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비이었습니다